스피 <목소리도> 들이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리 제시 언니예요. 좋은 샤넬 룩이 탄생합니다. 진 너무 이쁘다. 토끼야 토끼 나 아, 토끼. <웃음> 저는 나무네 <웃음> 제가 더 성숙해 보이는 거 같아. 근데 나는 만족해. 근데 아, 오늘 되게 둘이 응. 시밀러 룩이야. 맞아. 제시와 키키서 제키. 제키. 어, <웃음> 제키는 160cm입니다. <웃음> 저 여자 진짜 키가 니다 얼굴이랑 키를 말이야. 완전 모델이다. 오, 모델이시다. Hi,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Yeah, yeah, yeah. Oh, thank you. Hi. Hi. Are you a model? Yeah, I yeah. am. Where? 유튜버 <웃음> 제시언니, 저 저분이랑 한 찍었어요 <웃음>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저의 패션 스타일이나, 저모뭐 정신을 주신다뇨? 100점이야? 아, 눈에 딱 띄었어요. 아, 네, 짧았어요. 아, 너무 예뻐요. 아, 저 눈에 감사합니다. 눈에 딱 지금, 저몇명안 아, 띄는. 오, 네. 감사합니다. 다 빠졌다. <웃음> 다, <웃음> 다, <웃음> 다 빠졌다. 감사합니다. <웃음> 괜찮은 분들 다 빠져가지고, <웃음> 저희가 걸린 걸로. 트리키 제키 제키는 160cm. 저는 사실 159.3이에요. 와. 나 159.7인데? 어언니근데 언니. 너가 나보다 거, 더 커보이던데? 그런가 오늘 언니가 저를 패션계에 저를 입문시켜 주셨어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응. 그래서 <웃음> 까이를 어떻게 만냐면 사실 이쁘다 하늘하늘하다. 그래서 내 여행 갔을 때 이쁘면 좋겠다. 저는 네. 뭔가 봄을 위한 이집트풍 느낌의 음 여성스러운 스타일. 음 보통 이제 패션쇼 하면은 하이힐을 신고 걷는데 음 걔네는 이제 이집트 느낌을 정말 음 느끼고. 내려고 단화를 아. 신고 걷는 음. 음. 것도 있었고 보통 레이지트 풍을 느낌을 내려고 하면은 골드, 오, 블랙, 블랙 말라카이트 색깔, 청록색 어. 같은 울트라 마린 컬러 이런 음. 네 가지 색깔의 배합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에는 이제 봄을 겨냥한 아. SS 컬렉션이기 때문에 컬러는 파텔 스 봄의 컬러를 차용하고 오. 형태나 뭐 디테일 요소는 이집트풍을 어. 가져온 듯한 느낌? 아. 어, 조금 일반인도 음. 소화할 수 음. 있게끔 맞아, 맞아. 차용을, 맞아. 차용을 잘... 했다. 왜냐하면 샤넬은 음. 좀 강했어 샤넬도 이집트풍이었는데 19년대 FW가 샤넬도 이집트풍이었는데 음 조금 과했잖아 뭐. 물론 가격대도 검접할수없잖아근데 <웃음> 어, 카이에 같은 경우는 일반인도 소화할 수아 있는 보머 스타일의 이집트풍이었다 페이에는 아 반면에 요즘에 약간 지향하는 여성상 있잖아요 엄청 여자들이 강인하고난 잃을 거 없으니 나를 찾겠다 약간 노런 느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본게 되게 대비되는 것 같아요 완전 대비돼 어, 완전 고전적인 여성을 조금 현대적으로 푸는 거랑 완전히 지금... 완전 미래지향적인 어, 어. 느낌? 내가 평상시에 나는 음. 많이 샀던 브랜드여서 음. 조금 더 애착이 갔던 것전 같고 전 처음 봤어요 네. 어, 나는 많이 샀어 근데 어. 점점 갈수록 더 아, 과감해지는 어? 것 같아 그래서 모델들도 일부러 그런 느낌을 맞아요. 가지고 있는 네. 성경아 씨라든지 누가 봐도 매니시하면서도 어. 약간 어. 여성스러운 느낌이 가미가 된 네. 분들을 네. 모델로 내세운 것 같고 까이에는 정말 여성스럽고 좀 여리여리한 여자들을 응. 응. 섭외를 했다는 까이에가 좀 아셨던 게좀 저처럼 피부 톤 검은 분이 없었어 돼. 파스텔톤 잘 어울리는데 우리도 그러면은 너무 SS를 봤으니까 음. 당장 다가오는 겨울은 어떤 음. 컨셉이 유행할 것 같아요? 올해에는 하운드 투스가 유행이죠 아 진짜? 음. 왜냐면 샤넬에서 밀고 있거든 아, 아. 나 하운드 투스 콩트 버렸는데 아, 아 내가 말지 했 옷장이 크면은 좋겠다 어. 유행은 돌고 도니까 그렇죠, 놔두면은 응. 언젠가 그러니까. 또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소재를 그래. 한번살때 좋은 거 음. 사는 게 중요하구나 음. 나는 그래서 소재 에이, 되게 중요하게 보고 옷나 10년 넘게 입은면도 아, 많아 그러면 음. 만약에 내가 간이 다니다가 사실 이번 달은 조금 아껴 어야 되긴 하는데 근두달 동안 못볼것 같은? 음. 사면 잘 입을 것 같은 오. 트렌디한 니트 정도로 발견했어요 10만 원이에요 언니살 거예요? 일단 사지 <웃음> 나는 사. 어떻게 합리화해요? 나 같은 경우는 어. 사이즈 찾기가 되게 힘들어서 어, 어. 진짜 예쁘고 나한테 잘 맞으면 그냥 사아 일단 어, 사? 일단 사 그리고 후회 안 해요? 후회 안 해요 그고 나는 내가 어떤 게잘 맞는지 워낙 음. 잘 알기 때문에 꼭 사놓고 후회한 적은 없어 근데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모든 일에요 응. 아. 일단은 아. 어. 내 자신을 가장 잘 알아야 돼 근데 그게 많은... 사고면서 깨닫는 거잖아 요어 그렇지 학원비가 많이 들었대 그쵸? 그 쇼핑 학원비 그죠그죠막 실패도 하고 이러면서 음. 남자도 똑같아요 지금도 반품 되게 많이 해 <웃음> 남자는 반품이 안 되지만 어쨌든 아어 그치 어, 어쨌든. AS도 안돼 <웃음> 저희 언니가 못 믿겠지만 결혼을 했어요 벌써 한 5년째. 음. <웃음> 어쨌든 결혼이나 남자 보는 눈이나 옷 보는 눈이 똑같은 않 같아요. 근데 경험 일단 좀 많이 쌓여야지 음. 내가 나를 잘 알게 되고 그래서 반품 안할 거를 최대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단점은 다 있지만, 어. 내가 제일 추구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커다란 옷이데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같은 옷도 사실은, 누가 입냐에 대한 다 다른 것처럼, 같은 남자도, <웃음> 누구를 만나는 데서 되게 다른 거예요, 맞아. 퍼펙트 가위일 수 있는 거야, 누구한테는. 오, 응. 그치, 그런 그래. 거있죠 누구한테 쓰레기있으면야내 <웃음> 어. 누구한테는 엄청난 선물이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옷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어, 맞아. 옷 얘기입니다. <웃음> 옷 얘기입니다. <웃음> 점수를매긴다오늘 아, 점수야1점 아, 만점에? 9 5야 아, 9.5요? 응? 그냥 이옷다 했다 어, 옷이 일단 다 했어 나름 신경 쓴거거든 음. 이런 포인트는 디테일이 그래. 다 했어, 어. 내가 아니잖아, 네. 디테일하게 봐야지 어, 보인다 그래, 디테일하게 그래. 봐야지 보인다고 그래, 그래. 그게 디테일이지 어. 그게, 그게 포인트거든요, 사실 아니야 제시아가 음. 이제 어. 사실 언니 평소에 제가 옷잘 입고 워낙 유명해서 너무 예쁜데 오늘은 사실 조금 키키보다 못했다 이정도보다한아쉽게도 <웃음> 아, 아, 그냥 8.5? 8.5정도? 이정도 줍니다 아니 일단은 뭐냐면 패셔니즘입니다 사실 귀찮음을 그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속눈썹에서 키... 한데 떨어집니다. 아 메이크업인가요? 네 메이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눈썹 당연히 이런 데는 붙이고 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언니는 속눈썹안 붙이고 오셨더라고요. 아, 귀찮아. 7cm짜리를 신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탐스로 갈아신 거거든요. 보이냐요보이냐요 어. <웃음> 어쨌든 패션이지만 아픈 거 티내지 않는 그런 노력이 있는데 언니가 지금 음. 그거 안 하셔가지고 제가 속눈썹 점수 힐 점수 뺐습니다 <웃음> 아니 너무 힘들다고 하고 맞아 맞아 마이 웨이 어 마이 웨이 제가 킬이... 점수를 무슨 내기겠어요 근데 힐이고 나발이고 키가 컸으면은 아 맞아 <웃음> 맞아, 맞아, 맞아. 필요도 없어.